안녕하세요. 미스터로드뷰입니다. 오늘은 속보를 하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댓글에 남겨주셨던 해외 촬영에 관련돼서 이제 댓글 남겨주신 게꽤 많아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다가 경우에는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 날짜는 6월 30일부터 7월 12일이고요. 장소는 시애틀부터 시작을 해서 LA 샌프란시스코를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부에 있는 거리들을 또 촬영을 해서 업로드할 예정인데요. 여행하는 기간 동안 제가 쉬겠다는 게 아니라 여행하는 와중에도 밤에 숙소에서 편집을 해서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6월 30일은 아마 공항 관련된 컨텐츠가 아마 올라갈 거예요. 7월 1일, 7월 2일쯤부터는 미국에 관련된 로드뷰를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